이번 시간에는 퀴즈룸 만드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스토어에 들어가십니다 ss스토어에 들어가서 퀴즈룸 잽오피셜 해가지고 퀴즈룸 프리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시고 잽 원래 홈페이지 로 들어가게 되면 스페이스 만들기 클릭하시면 구매한 맵에 퀴즈룸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룸을 클릭하시면 되고 어 테스트니까 퀴즈룸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자 퀴즈룸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를 입력해주세요 되어 있고 보기가 나와있고 F버튼 힌트를 입력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대충 어떻게 돌아가시는 건지 아시겠죠 어, 우리가 방탈출 게임을 직접 이것 저것 만들었다면은 키즈룸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어,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웹 에디터에 들어가겠습니다 웹 에디터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방방마다 이렇게 문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하, 해서 어, 몇 개를 통과했느냐 이런식으로 어그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입력하세요 이것은 오브젝트였네요 이 오브젝트를 어, 텍스트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컨텐츠에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칠판에 적히게 됩니다 힌트 힌트 발풍 선택스에 힌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쿠라, 사쿠라로 치고, X를 누르게 되면, F키를 눌렀을 때 사쿠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우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 1, 보기, 2, 보기 3,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4. 그래서, 여기서부터 31, 32, 33, 34, 이렇게, 어, 선택지를, 어, 문 앞에 놔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설정은 그대로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따로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손대야 하는 것인가 어, 타일 효과를 손대야 됩니다 먼저 이 노란 줄은 어,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노란 줄은 어, 이 영역을 지나갔을 때 답을 공유하지 못하게 학생들이 정답을 보고 그냥 뺏겨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투명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스포이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 퀴즈1 incorrect 적혀 있죠 그래서 퀴즈1 i n c o r 인 e 렉트를 퀴즈1 코렉트 o r 로 바꾸면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스포이드를 통해서 incorrect 돼있고 또 여기 correct 돼있죠 그러면 여기가 원래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를 다시 incorrect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인 부분은 quiz i 즈1 incorrect quiz 하고 숫자 문제번호하고 incorrect correct를 여러분들 문에 설정해 주시게 된다면 이렇게 문제를 다 넣을 수 있겠죠 저장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위해서 어또 국밥남이 분신 수를 써야겠습니다 초대링크를 복사해서 자 국밥남과 국밥남 분신이 나타났습니다 자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적혀있고 힌트는 사쿠라 사쿠라는 3월이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국밥남에게는 국밥남 분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탈출 게임을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전혀 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개인 대 개인이 돼버립니다자 그래서 국밥남 분신은 정답인 3땡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나오게 되죠 국밥남은 아, 오답입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통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수가 다 카운팅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곧바나 분신도 한번 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만 풀고 끝나면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어, 사용자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관리자분만 가능한 명령어를 실행할 것입니다. 관리자 명령어, 채팅창에 느낌표로 시작하고, jab quizroom download를 치시면, 이렇게 퀴즈 참가한 사용자 명단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코어가 지금, 어, 0점으로 돼 있는데, 어, 퀴즈룸 첫 번째 칸에서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데이트 일자 적혀 있고 해시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해시 아이디 같은 경우에 는 네임이 똑같을 수 있으니까 네임이 다른 어, 한 인물이라는 것을 익명 처리해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스코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어, 향후에 지원이 가능한 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 스코어가 정리된다는 것을 통해서 어, 선생님들이 사지선다형 문제를 만들 때 참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타일효과 incorrect correct 를잘 바꾸시면 어,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키즈룸에 참여한 사용자들끼리 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공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맵 설정에서 여기 오디오, 비디오 기능 비활성화, 비활성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프라이빗 공간 진입 시 사용 가능 이렇게 해야 선생님의 공지는 또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채팅 금지, 임베디드 기능 제거, 이미지 임베디드 기능 제거, 비공개 메시지 비활성화 어, 이렇게 해놓으셔야 학생들이 서로 어, 정답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 사지선다형 문제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키즈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